급하게 아파트를 팔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급하게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사람들은 이런 규제 완화 속에서 피말라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매장이 풀리고 지덕내스 완화가 되더라도 이 현실에서 탈출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규제 완화에 대한 다양한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은 이런 규제 완화로는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행 6개월에 우선 공급 대상자 거주기간 제한을 폐지하겠다. 12월부터 폐지한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런 거 하나 폐지해서 지금 분양받을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뭐 대구시는 뭐 3년 매제한 이걸 풀어야 된다. 이걸 풀게 되면 은또뭐 투기세력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이거 풀어서 투기세력 들어올 리는 없어요. 지금 대구 뿐만 아니라 전국 분위기의 아파트 분양은 지금 썩이 죽었습니다. 맛이 가는 상황이죠. 그리고 대구는 특히 더하기 때문에 3년 전매 제한 규정을 푼다고 해서 사실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르거나 분양 안 되는 아파트가 분양이 잘될기는 없다는 겁니다. 전매 제한까지 풀어도 사실 뭐제 생각에서는 더 이상 분양되는 아파트들은 많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분위기 자체는 거의 초금매물이나 아파트 분양 자체의 금액을 낮추면 구입을 하겠다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형식적인 계속 개, 규제 완화는 아파트를 급하게 팔아야 되는 분들한테는 희망고문에 불과한 것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파트 분양이 안 되면 뭐 원가에 팔던 일부 손해를 좀 보고라도 판매하면 끝나는 거죠. 물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뭐 주기적으로 뭐 대구가 10년 이다 11년 이다 8년 이다 뭐 주기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 옛날 뉴스들 찾아보면 2007년 8년 뉴스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하고 지금 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틀려요 주 죽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까지 제가 모든 영상을 올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판단을 해 본다면은 그때 하고 비교해서 질검질검 규제를 완화해서 될 일은 아니고 아예 폭락하기 싫거나 부도 나기 싫거나 뭐 이런 상황이면 금액을 대폭 낮춰서 금방 에 정리를 하면 됩니다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 들이 어느정도 손해를 좀 보고 고육주책으로뭐 진행이 좀 된다면 나머지 구축 아파트는 알아서 가격 자체가 형성되고 자리를 잡을 겁니다 그렇게 어느정도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또 세월이 지나서 아파트 가격이 뭐 어느정도 조금씩 오를 수도 있고 자리를 잡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렇게 질끔질끔 규제 완화를 해서는 아파트를 판매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피말라 죽습니다 피말라 죽어 은설 업체들이 연쇄부도가 난다 미분양 리스크가 엄청나게 심하다 물론 자기들이 잘볼 때는 또 그런 수익금을 다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참 우리나라가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경기 악화가 있는 상황에서 미분양 사태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건설업체 힘들어지니까 그런 또 건설업체가 힘들어져서 소비자들이 손해를 볼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서 어느정도 지원은 당연히 해주겠지만은 미분양 사태의 건설업체들 연세붕괴를 차단하기 위해서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물론 경기의 악화와 뭐 제2, 제3의 어떤 국민들의 손해를 막기 위해서 피해를 막기 위해서 뭐 이렇게 지원한다는 얘기도 하지만 결국은 건설 업체들의 어떤 분양 가격 뭐 할인이라든지 아니면 금액을 낮추는 이런 방안들이 아니라 결국은 경기 악화에 의해서 미분양이 계속해서 발생되니까 어떤 뭐 자구책으로 뭐 대출 보증 뭐 붕괴를 차단하기 위해서 뭐 국가에서 또 지원을 한다 뭐참 다양하게. 하기가 참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는 또한 예전하고 틀리게 현재 뭐 미분양 사태가 어마어마해 뭐 리스크는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악성 미분양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아파트가 다 짓고 나서 미분양이 지금 낫는 게 아니고 중공점 미분양이 많기 때문에 예전하고 틀리게 악성 미분양이 그래 많은 거 아닌데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뭐 건설업체를 지원해 준다 물론 건설업체를 지원하지 않으면 나름 제2제 3의 어떤 피해가 돌아올 수도 있지만 은 지금 그 정도까지 뭐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건있지마뭐 나름대로 악성미반향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정도 부도가 나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는 일부 부도가 좀 나야 됩니다 우리가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 뭐 어느정도 장사 가잘 되는 집은 잘되고 안되는 집은 안되고 그러면서 서로 서로 의 어떤 금액으로 선의의 경쟁을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계속해서 미분양이 발생된다는 것은 뭐 기정사실로 알수 있고, 그리고 뭐 경기 악화는 안 좋다, 뭐 대부분 알고 있고, 그리고 아파트 가격은 떨어질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결국은 부도가 나서 할인 분양이 되는 사례들이 많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 아파트 자체는 계속해서 미분양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파트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구축아파트는 구축아파트로 가기 하락할 것이고 미분양은 계속해서 하락하겠지만은 뭔가 어떤 기업이 살기 위해서 아니면 건설업체에 살기 위해서 이런 자구책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주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현재 아파트 우선 공급에 대한 거주 기간 폐지 물론 뭐 대구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그렇겠지만 이게 지금 이런 거뭐 6개월 폐지하고요 이래서 될 일은 아닙니다. 지금 분위기가 대부분 아파트 분양 가격이 너무 높다는 게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뭐 이거 거주 기간 6개월 폐지한다고 해서 지금 누가 분양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청약 통장이 의미가 없는 지금 상황인데. 이런 뭐 규제는 물론 모든 규제는 계속해서 완화를 하고 풀수 있는 것은 다 풀겠지만 형식적에 불과한 것인데 뭐 그리고 이런 형식적에 불과한 것도 뭐 약간은 기대를 할수 있는데 대부분 이런 어떤 규제 완화라든지 아니면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사실 희망 고문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어느 정도 경기가 어려우면 은뭐 일부 도산이 나야 될 것은 도산이 좀 나야 되고 도산 나기가 싫으면 아예 원가라도 바트를 분양해야 되고 판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 조금 찔끔찔끔씩 규제 완화는 계속해서 되겠지만 규제 하나가 되면 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국가에서 좀 지원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다리면서 아니란 생각을 하다가 보면 은 결국은 죽도밥도 아니고 그냥 세월만 올해는 그런 시기가 될까 생각해 봅니다. 차라리 규제를 풀려면 시원하게 풀면 돼요. 어차피 지금 대우 같은 경우는 규제를 풀어서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전매 제한이 풀린다고 해도 사실 지금 현 분위기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일은 없다. 거래가 많이 될 일은 없다. 분양이 잘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아파트 그냥 금액이죠. 물론 건설업체들이 도산에 하게 되면 실제 그 밑에 하청 업체들 다양하게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많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를 공공에서 미리 배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기다리다가 보면 희망고무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해서 세월만 계속해서 흘러가고 이런. 규제 완화에 금매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또뭐좀 나아지겠지 나아지겠지 계속해서 이자만 내다가 더큰 리스크만 발생되기 때문에 차라리 규제 완화를 시원하게 해주고 도산해야 될 부분들은 도산을 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모든 것이 일부 정리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무튼 아파트를 급하게 팔아야 되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금액을 좀 낮춰서 파시는 게 건강상 좋지 않을까 이런 계속되는 규제 완화는 이번 연도가 아니라 내년까지 계속해서 질끔질끔 진행이 될 것이고 그런 규제 완화로 해서 떨어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거나 분양되지 않는 아파트가 활발하게 분양되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더큰 병을 얻기 전에 차라리 마음을 비우시는 게 건강에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를 신뢰를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예전에 2007년, 8년도 뉴스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모아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특히 주관적인 내용이지만 객관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주관적인 생각을 얘기하기 때문에 장기간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관계가 없겠지만 여유가 안되고 급하게 팔아야 되고 돈이 필요한 분들은 마음의 정리를 하시는게 좋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 방송, 유튜브 다 좋지만 예전 뉴스와 영상을 참고하시고 현재를 비교해 보시게 되면 예전과 지금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특히 예전에는 아파트와 주식 때문에 자살한 사례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혹여나 걱정이 돼서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